이번 영상에서는 야타보름돌의 소원을 말해바라는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게임에 30분동안 접속하고 있으면 좌측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통해 송편 반죽이 담긴 상자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하루에 최대 10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얻은 상자를 개봉하여 10개의 반죽을 사용하면 옆구리가 터진 송편과 조물조물 송편을 얻을 수 있어요. 옆구리가 터진 송편은 사용시 10분동안 노동력을 2내 채워주는 소비아이템이고 조물조물 송편은 신기로 섬에 있는 NPC에게서 맛있는 송편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맛있는 송편을 사용하면 모험가의 날개 달린 비약과 동일한 효과로 노동력을 채워주며 비약이랑 중첩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옆구리가 터진 송편과 맛있는 송편은 중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일일 퀘스트의 형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점은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 이벤트로는 낮징, 밤징, 촛대, 오래징 그리고 황평. 카돔, 붉은 용 노르 히라마칸트를 완료하면 야타보름돌이라는 아이템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을 3개 모아서 사용하면 선물 상자를 획득할 수 있어요. 선물 상자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이 랜덤하게 나오며 신화 경험치 선택 상자의 경우는 고대 강화제, 심연의 강화제, 이프니르 강화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고 이프템은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받아 대신 합성하는 형태로 판매가 가능해요. 세 번째 이벤트로는 10월 8일까지 퀘스트 완료 시 획득하는 명예점수와 생활점수 획득량 그리고 경험치와 전리품 획득률이 상승하는 버닝도 진행하고 있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